이곳에 현금 50만원을 숨겨놓았습니다. 멤버들은 미니게임, 보물찾기, 마피아 게임을 총 4회 진행하게 됩니다. 미니게임을 통해 보물찾기 시간을 추가 획득할 수 있으며, 보물찾기를 통해 시민은 마피아가 숨겨놓은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마피아 게임을 통해 시민은 마피아를 찾아올 하고 마피아는 시민을 죽여야 합니다. 라운드 진행 시 현금을 찾은 시민은 진행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진행자는 누군가 현금을 찾았음을 임명으로 공지하게 됩니다. 마피아 게임을 통해 현금을 찾은 시민이 죽게 될 경우 현금은 다시 마피아를 통해 숨겨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라운드에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금의 주인이 됩니다. 누구도 찾지 못했을 경우 현금은 마피아에게 돌아갑니다. 저 사고싶다 네, 뭐, 와야 목소리 뭐야? 와 짱이다 오0만원이요숨겨있어 숨겨졌어? 지을다 목을 잡힐 수 있는 시간은 5분 정말 시간을 듣고 싶다면 유 게임을 동해까지 못해 피디님 원래 목소리가 전하신 거잖아 맞아 <몬 고정 remake> 피디 안녕하십시어 <웃음> 왔어요 대신 <몬 고정> <진짜? 웃음> 지금 5분 있잖아 지금 5분이 또 여기서 거야? 추가 아, 시간을 만드는 누가, 거야 누가 돌리는 거야? 자 마피아가 던지자 너, 너. 네가 던져 어, 알았어 너아 호시에 던지네 그러니까 누가 던져 상관없는데 1이면 욕을 먹겠지 에이, 에이, 1 에이, 나오면 마피한 거잖아 1 나오면 마피한 거잖아 마피할도주는 사람 와, 어, 이 아, 네. 약간 애매 7분 7분 씨가 어, 찾아야지. 두 뭐해, 두 너는. 막 멤버들은 아니 찾아주세요. 네. <웃음> 여기 사다 봤어? 왜안 봐? 별 리가 없지 약간 좀 뻔하네요 냉장고에 있을 수좀 열심히 안 찾는 사람들을 찾아야 돼 여기 안에까지 있대? 너 가방 아니겠지? 너 시민이야? 어너 시민이야 안에까지 찾는 거 맞나요? 맞겠지 오! 오, 오 없어, 없어, 없어, 어, 없어. 아, 씨 시간 없어, 없어, 아, 없어. 야, 이걸 어떻게 다 찾냐? 야, 이거 못 찾을 것 같은데. 아야야, 아야야. 여기 굳이 조명이 있다고? 여기 느낌 빠구는데? 여기 냄새 확 나는데? 응? 살다가 내가 쓰레기통 뒤질줄 몰랐다 이런 곳에도 있다는 거야? 여기 조명이 왜 있을까? 야, 거기는 전혀 아닐 것 같은데? 야, 마피아 아니야? 그런데 일부러 찾는... 전... <목소리> 어디다 숨겨놨을까?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그치? 뭔가 이 방에 있을 것 같지 않아? 이는데 내가 봤을 그렇게 티나게 안 했을 그치? 것 같아 어. 치 돈봉투 색깔이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 왜 없어 왜 없어 없어 어, 찾고 있어 근데 찾고 있어. 마피아는 알거 아니야 어디 다 숨겼는지 마피아가 아니까 도시아 따라오면 될거 아니야 지금 야얘배한번 갈라봐 <웃음> 예이 <웃음> 자식 <웃음> <웃음> 내가 왔으니 카페 안에 있는 거 같은데 야. 진짜 쓰레기밖에 없다 아 여기 기 중이 느끼 때아이 느낌 싹 나는데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나 아니야 왜? 왜 피디님이랑 아, 뭐... 얘기하고 있어? 아니 나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 죠 어, 알았어 알았어 승관아 이리 와봐 왜? 와피 아니야? 아니 이거 진짜... 이상해 <웃음> 그냥... 권순이 형이라면 어디다 숨길까? 야 이렇게 핸드폰을 찾으면 잃어버리는 것도 찾겠다 야 그래서 어디다 숨겼어? 아니면은 <웃음> 가장 눈에 보이지만 제일 못 찾을 것 같은 곳 사각지대 뭐 이런 곳? 와 진짜 어디다 놨어요? <웃음> 이 방에 있죠? <웃음> 아 어디 있지? 너무 찾고 싶다 너무 찾고 싶어요 어떻게요? 여기 카메라 없으면 숨기 일이 없는데 나는 카메라 보고 자고 있어 여 카메라가 없어 아, 진짜 <웃음> 왜 자꾸 쓰레기 퉁들냐고 <웃음> 와 어디 있어 재밌는데? 코인 세븐틴 많이 발전했어 야, 카페 다 찾았어? 어? 여기 없어요? 어, 여기 다 없어 없어 식구? 다 찾아봤어 어때? 뭐 없어? 어, 여기도 무 소리.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야, 여기도 왜? 카페랑 조기만이잖아 <웃음> 어, 근데 여기 조명이 있어서 수상해. <웃음> 아, 너무 범위한데 이거 아, 하나 하나만 있는 거야? 그런가? 하나 하나만 있대. 근데 이걸 어떻게 숨겨 놓은 거지? 야, 멋있다, 멋있다. 잠깐. 제품은 걸리면 안 됩니다 아합니다야난 아, 네. <웃음> 몰라 난 그냥 마피아나 죽일래 <웃음> 모르겠어 야 여기 다 봤어 원호야? 어? 어그다 둘러봤는데 안 보이네? 이런 문 위에 야나 이거 키안닫는데 원호야 여기 좀 해볼래? 어 잠깐만 예? 어 여기 위에 있나? 봐 없는데? 거기 위에 없어? 어 마피아가 어떻게 그걸 숨겼을까? 세, 상의를 하고 숨겼을 텐데 아니야, 세 명이 다알수 있는 장소가 어디가 있을까? 난 마피아나 잡아야겠다 형 포기했어요? 이걸 어? 열면? 어? 설마 저도 없어 근데 형! 누가 찾았는데 연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 맞네, 찾았는데 연기할 수도 있어 너 앞이 아니지? 어 내가 뭐 이건 이거는 팀을 그러면, 하면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차고 있겠니? 오시면은 찰나 한... 착하고 올 수도 있지 <웃음> 카메라 롤좀 대감기 좀주세요어디 숨겼는지 보게 설마? 20초 남요 20초? 열어볼래? 그냥 쓰레기인데? 근데 이 봉투 막 사이로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냐 <웃음> 그렇게까지는 안할것 <웃음> <않을> 같아 <웃음> 그렇게까지는 <웃음> 안 했거든 <했겠지. 웃음> <웃음> <웃음> 형! 설마? 아, 아니 제품 그, 건드리는 그, 이야그 제품이야 <웃음> 야나무님 밑에? 아, 내가 아, 다 찾아봤어 아, 어? 근데, 어? 잘, 근데, 서, 형! 설마? 저 화분이랑... 아, 다아다 뭐야 아. 아. 나 여기서 애들 동태나 확인해야겠다 애들아빠리 모여 지금 누가 갖고 있는데 누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거 같아 요 와, 지금 마피얼마만편을까 아무도 못 찾았다 그러면 아니야, 지금 여기서 찾았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니까 하, 누굴까? 아, 나는 솔직히, 아니 여기서 막 의심하면은 섣불리 다 의심하기가 되게 애매 어, 애매해. 한데, <웃음> 되게 되게 애매 애매하긴 한데, 나도 수아이 되게 애매수 슈아 이 약간 처음 <웃음> 어. 약간 처음 시작할 때 진짜 표정도 아, 되네 <웃음> <웃음> 나 얘가 연기러 가면 소름 돋을 정도로 열심히 잤던데 아까 저기 <웃음> 조결에서 <웃음> <웃음> <웃음> 이올라가고 지금 막 와, 세 명이나 있다는 게 소름 돋아 지금 여기 안에 한 명도 아니고 이 사람들 중에 세 명은 지금 자기가 어디 숨겨 놓은 줄 알고 얘네가 찾는 걸 보고 있을 거야 계속 이렇게 이런 멘트를 치는 사람은 일단 마피아가 아닐 거 같아 <웃음> <웃음> 아, 진짜, 나 진짜 고마워 아 진짜 장난이었던 거고 진짜 고마워, 나 진짜 오래오래 하고 싶어 <웃음> 솔직히 심리에서 좀 아쉬웠거든. 이거 죽으면 리액션 석에 가서 박수 치고 있어야 돼. 그래 퇴근 못 해요? 아, 이제 끝날 때까지. 퇴근 절대 못 해요. 아나 솔직히... 아, 준이가 왜 이렇게 이상하지, 준이랑? 그 형, 형초 진짜 안 맞아. <웃음> <웃음> 아, 아, 아. 못 찾은 거야. 살짝 못했어요 지금부터 멘토를 또 내리고 아, 오히려 찾아세요 와, 야, 깔끔하게 가자. <웃음> 너는 안경 한번 벗어 줘 이제. 논의를 통해서 마피아를 찾아가는 거지 짜증 났어 눈을 깨뜨려오는 눈 근데 네, 그걸 첫 번부터 쓸수 없어? 어, 쓸수 아, 없어 아, 그러면 어, 개인적으로 어. 한 명씩 누가 누군지 좀 얘기해봐 어. 그래 이유 불문하고 그냥 한 명씩 의심되는 사람야그 사람 이유 얘기하지 말고 어, 몇 명도 없고 이유도 없고 한 사람씩 들어보자 자, 그러면은 이거 첫 턴은 그냥 철저히 투표로 가는 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 없죠? 그러면은 그거 생각하고 많은 많은 사람이 갑니다. 저는 안전하게 가야 되나? 조시와 나는 디노 <웃음> 민규. 아, 어, 다 걸리네. 다걸리 아니, 솔직히 오케이, 오케이. 몰라. 그냥 모르겠지 이게. 진짜. 그냥 내가 그 사람 그 사람. 오케이, 난 민규. 어, 한번 이러지마세 봐. 진짜 너무 하고 아. 싶지 않아. 난 정한. 정한. 나는 슈아요. 어, 어, 나는 민규 지금 마피아가 난기굴을수있어난난 아, 난 슈아. 자, 대3대 슈아 3이야. 슈아에나고르면은나난승 <웃음> <승관>. 거. 오, <웃음> <웃음> <웃음> 야, 야 조슈 아4200 마피아다. <웃음> 오케이. 민규. 민규. 조슈. 아, 자, 우지. 나 준이. 슈아대 민규야. 필요해. 난 심이 아니야. 심이 아니어서 그것 때문에 어색해 보일 수도 있어. 난 의사야. 의사고. 다 말해버린다고? 어디 의사야? 치과면 필요 없어. 애플 사과. 아 좋아. 이것이 이거야. 나 지금 이, 나 지금 이 발언이 아. 내마음을 믿음이, 믿음이 <웃음> 확 가네. 오케이, 오케이, 민규. <웃음> 얘들아, 우리야. 들어봐. 어. 우선 첫 번째는 이둘 중에 마피아가 무조건 있는 건 아니야. 맞아. 알아. 나 진짜 오래하고 아, 나 진짜 오래오래 오래 하고 싶어. 나 진짜 죽고 싶지 않아. 그뭔데 너는 나나 시민이야, 진짜. 그러면 어린 나라 시민이야. 어. 나 대한민국 시민이지. 어. 대한민국, 시민. 대한민국 어디 시민? 어디 시민? 어떤 시민이야? 어떤 시민? 어디시 사람이냐고? 어. 어. 어떤 시민인지 얘기하면 돼. 네. 자, 여기서 아, 그러니까? 호시 나왔으면 아 이게 마음대로아 진짜 나살려서 아. 한번만. 다시 한번 스토려면안 될까? 너 만약에 여기 살려주면 너 상금 타면 다 나눠줄 수 있어? 차라리 내가 만약에 마피아잖아? 어. 그럼 내가 그 상금을 나눠줄게 다. 형내 개인 돈은 나눠줄 수도 있어 진짜. 그냥 어, 나는. 어? 한 사람 50원? 이렇게까지 가면은. 죽기 싫대. 제가 보기에는 뭐 대충 시민분들은 눈치 채셨겠지만 조슈영이랑 민경은. 아닌 거. 그래서 또 지금 주기해 주시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지금 어, 솔직히 둘다 너무 음. 좋은 얘기를 했어. 했어. 자, 그럼 여기서 좀 판을 흔들어서 다른 사람을 유추하고 싶으신 분 있나요? 용기 내서 누구도 누구, 디노 누구 우지 형 아, <웃음> 왜냐면 우지, 어, 씨, 좀 우지는 줘? 항상 첫판 철판 해주고 이 말을 하면 의심할 수도 있는데, 어, 아, 말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지금이면 호시 형도 약간 말이 많이 줄어들고 나도 사실 그래서 약간 호시 형 의심하긴 했고 어, 왜냐면 저 형이 원래 받는 건지 아니면에서 그때 마피 했을 때그 그래. 그런 느낌이 지금 나는 느낌이 아, 근데 내가 마피아 하면 나 보이잖아 내가 마피아 한 거는 지금 보여 <웃음> 나 진짜 아니야 자, 우리 자, 그러면은 자,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아너 진짜 안경 갖다 버려라 <웃음> 진짜 안경 갖다 나 죽었네. <웃음> 나 죽었어. 준영, <준이> <웃음> 준영을 하자. 죽였다. 그럼 나, 나 아, 죽었어. 나, 나, 나, 죽었어. 나 죽었어. 그러면 자 준영 발론 들어봐야지 오늘 게꽤 되게 오래 어려, 어려, 한것 같아. 어제 네. 죽여야 돼. 나리 처음 돼. 느낌 감다. 아, 야 오늘 큰일 났어. 내가 봤을 때감다안 맞아. 아니 근데 어차피 첫 판은 죽어. 억울하게 죽어야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그래야, 그래야. 어 어쩔 수 없어. 어. 하나 둘 셋. 아, 3시까지 가겠다 오늘. 3시가시까지 가겠다... 3시가3시지 가겠다... 3시까지 가다 3시까지 가겠다... 3시아지 가겠다... 3시까지 가겠다... 3시까지 가겠다... 3시까지 가겠다... 3시까이가겠3시지 가겠다... 3시까지 가겠다... 3시까지 가겠다... 3가시까지 가겠다... 지다시시다 밤이 찾아오면 의사로서 죽은 참가자를 살리세요. 와, 그럼 대박 제가 의사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살리면... 모든 참가자에게 리시 수 어, 누구 살리지 말해 줄수 있어? 그 너무 지 마. 살키지 okay, okay. 아, 마. 아니, okay. 아, 일단, 일단 내 자신은 안 살렸어. 아, 와, 아, 아, 다른 사람 살렸어. 아아아아아아아이 마. 많은 사람들 중에 그한 명을 살리려한명을 어. 살렸어. 진짜 짱이다형 와, 최고다. 재밌게 만든다. 와, 잘 살렸다 진짜. 진짜 너무 다행이다 제가도 아니야? 이분도 아니분아이요도분도 이분도 아니야? 이분도 아니야? 야이분니도아해야야이분니이 아니야? 이분야이야이분아이야이이야 나 못해. 하나씩 빼. 자, 수전증 믿어봐, 어, 얘들아. 만약에. 야, 여기서 마피아가 무너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왜 우리 멤버들 중에 그럴 가능 없어. 어, 마피아는 민규를 아, 죽었, 아, 아, 아, 아. 죽였겠지? 죽일려 했겠지? 아, 슈환이 누구 살릴지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너무 궁금. 아, 설렌다, 갑자기. 야 <웃음> 아니, 이게 의사가 살려가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확 살았어. 언니부터? 번글로 가면서. 내가, 내가 뽑아줄게. 할 수, 할 수. 야, 가운데로 가면 안 돼. 사이드로 가야 돼. 아, 야 믿어 보자 믿어 보자 믿어 보자. 아, 빨리 빨리 자, 야, 빨리 믿 음, 그냥 막 가면 어. 돼 둘. 둘. 걸리면은 둘. 사이드 걸로 딱딱 쳐뽑아 가도 딱딱딱 하면 사이드 걸. 조심해. 너무 어. 네, 그냥 그놈 위험 하지 마.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냥 걸, 걸잘 해야 돼. 사이드 걸으면 부서지잖아. 아, 여러 개 뿐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이드 걸뽑으면은부지잖아 가운데가 제일 좋았어. 넌 여기 안 앉아서 진짜 다이 거아 그러니까 빼고 사고 아 샀는 거나가나 빼고 끝인 줄 알았어. 몇개 했어? 어. 이아래것도 근데 작가님다 해보신 거잖아요, 그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거 안돼보시 <해보시라>.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음, 너무 작게 야, 이 열. 22, 개 했어, 1개 했어, 괜찮아 열 하나. 열 하나. 아니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절대. 어, 돼, 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심 조심 그래야지 약간 장작처럼 이렇게 나 살아있지 이렇게. 어, 왜냐면 사이드를 그래 뭐 이렇게 열일곱 개야 돼. 디나 조서. 어? 오케이 열, 조심해 조심해. 열세 개야 이거? 어 그거 아, 그거 아,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야 지금 동시해야 네, 네, 에될것 같아. 네, 네. 3 0밖에안 남았어. 어. 근데 동시하다가 에 무너질 수 있어. 와 이거 망했다. 이거 망했다. 아, 야 디나 그냥 포기 해 다시 넣. 아니 아니 야 이미 뺐어 이미 뺐어. 열세 아 위험하다. 아니야 이따 나 이따 망했어, 망했어 포기하자 5분 동안 열심히 찾자 우리가 그냥. 건들 게 없다, 이제. 응. 어. 여넷. 아, 아쉽다. 제가 이 사이에 잡으셔도 됩니다. 3, 2일까지 열넷 침착하게 세는 네가 대단하다. 아, 아, 아. 아니야, 무너뜨리면 우리가 다시 아야 되니까. 그랬듯이 아 다시 아. 네. 네. 아. 그래. 네. 그래. 네. 그래. 왜, 내가 야뭐아야 무너뜨려. 무안 바꾸지 않았을까? 몰라한 시간 위에. 무너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어떻게 아, 찾냐 이거 나 직접 가보자 진짜 이거 그래 그래 여기서 가능성이 있다고 마피아 뒤에 좀 차별 하 내줘요 다 나, 지내십니다 나좀 나, 나, 나나좀 확인해 주면 안 돼? 어? 다좀 확인해 줘형형 아닌 거 같아 그래 그럼 진짜 아 나, 형은 좀거 같아 니가 확인 좀 해줘 나, 좀. 나 진짜 죽기 싫어 형제. 지금 하고 가로 형이 절대 아니고 디노 디노 디노 정한 번호 혹시 그럴 수 있어 어. 그리고 지금 디에잇 형이나 그런 <웃음> 난 경찰이고 형의 정체를 찾아냈으니까 형의 그래. 그 의심 안 받게 그리고 형을 의심하는 어, 사람을 내가 의심 안게 모르다 형형 아닐 줄 몰랐어 약간 윤정한 보이거든. 윤정한 살짝 보이거든. 어, 보이거든. 윤정한 수상해. 그러니까 초반에 말이 많아. 중간쯤 지나면 서 약간. 음, 윤정한. 그리고 아나 민규 왜 이렇게 어리지? 형형 절대 아니에요. 아, 그래? 민규 내가 경찰에게 제발 나, 나를 찍어서 찾아내서 어, 내가 아니라고 증명해달라고 나한테 얘기했고 음. 지금 슈아 형이 나를 살렸어. 내가 살려달라고 했거든 나를. 와우. 내가 경찰이거든. 형 확인했고 형이 아니었고. 어, 나. 유리가. 잘해라. 슈아 형. <웃음> 왜 그래? 자리가 수영한테 뭔 말이야? 응? 자리나 수영한를 시형. 살렸어 그거 어떻게 알아? 응. 방 들었어 누구한테? 영한테얘기해어우리 부탁해서 내려달라고 어 형이 누군지 알고 야버저 위에 박스 확인해 왔냐? 하나씩 받아봐요 응. 이건 방 탈출하는 거 같아 아 갑자기 야운줄 알았어 이거 아, 다 봤어 다 봤어? 어 바꿔놨을 수도 있으니까 가방 안에도 봤어 가방 안에도 봤는데 한번 다시 볼까형 이거 네. 게디서알어 그거 우리한테 알려줘봐 우리 이거한테 알려줘봐 승관이 아 진짜 어떻게 어떻게 승관이 잘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그 감이 없어 와 대박이다 감이 왔다고? 승관이 어떻게 그 감이 왔어?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형 어. 잘해라 하네 돼. 일단 안돼, 아니 어디있어? 배고파 인정아? 야, 마피아가 바꿔놨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어, 맞아, 맞아. 원래 찾아놨던 데를 다 찾아봐야 돼 화분 들어볼 사람? 화분을 <웃음> 야, 화분을 나랑 같이 들어볼래? <웃음> 아니야, 화분 아닐 것 같아 화분이 아닐 것 같다고? 어. 이게, 이건 거잖아. 이건 미는 화분이거든. 아니 아니 이이 뒤에 이, 이 밑에. 아, 그렇게까지 안 숨겼을 것 같은데. 야 봐봐. 없어 없어. 화분 화분 밑에 저거 밑에. 우리야 나좀 봐줄래? 이거 제 확인해봐, 확인해봐 확인해봐 밑에 있는 창가 중 색.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다 반대 것도 해볼래? 아니야. <웃음> 이거 아니야. 아, <웃음> 자, 자, 힘들 것같 자, 찾았지? 야, 찾았지? 자, 자, 자, 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표정 자, 자, 여기서 뭐 리액션 하 자, 데 아, 나코 팠어. <웃음> 빨리 빨리 아니, 아니, <웃음> 이렇게 이렇게 아 진짜 니 아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를니놀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웃음> <웃음> <시간돌고 있어. 웃음> 기 된다고 아이 아니, 야 여기 50만원 가져가면 안 돼요? 나데 <웃음> <웃음> 멤버들이 드립칠 때 카메라 감독님들이 웃으시는 게 너무 좋아 <웃음> 너무 행복해 나 눈치 봐 항상 아 너무 시간이 없다 못 찾았지? 어못 찾았어 없지? 와왜 <웃음> 어, 이렇게 잘생겼대? 형 우리가 찾는 게 종이야? 뭐야? 그건 모르지? 그 5만원짜리 10개만 한거 아니야? 5만원짜리 10개? 설마 이런 랩킨들 사이에 <웃음> 아 어디 있을까 진짜 네가 마피아였다면 어디에다 숨겼을 것 같아? 형, 형이 기발한 거잘 찾아내잖아 정하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저 화분도 들어봤는데 저 나머지 세 개는 못 들어보겠더라고. 아. 잠깐만. 저기 인터뷰 있는 것도 찾아봐 되죠? 다 찾아봤나? 아 어디 있는 걸까? 아, 진짜 너무너무 찾가봐 분명 찾으면 되게 아 뭐야 이런 데 있었어? 이럴 거란 말이지 이거 근데 제목이 뭐야 이거 이 마피아 게임 어, 이 마피아 게임 에 어. 정한 씨랑 가 그래 아 이거 우리가 50톤 숨겨 놓고 40만 원 정도 뽑아 가지고 아, 숨 숨겨놔. 숨겨놔 너네가 돌아다니면서 찾아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래? 진짜 시작되는 거지 아, 그래, 이제 진짜 이거 약간 나중에 시즌 되면 이제 해외에서도 아, 이것만 기다릴 거 같아. 같아 해외에서 말이지 호텔 호텔 내에서 호텔 내에서도 재밌겠다 어, 호텔 내에서 어, 우리끼리 제목을 한번 어, 정해 정해 보자 팀은 누 누구도 믿 누구도 믿을 수없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누믿없 누믿 미... 어 마마 okay. 마마 피아 어때? 마마 피아 마마 아, 피 뭐야? 마마 피아 하지 마. <웃음> 도, 돈에 약간 지금 뭔가 우정이 무너지잖아. 돈 때문에, 상금 때문에. 뭐야? <웃음> 기대돼. <웃음> 서로는 잘 만들었어,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이 만들어 볼까? <웃음> 걸리지 마라 뭐야? 슈아 형 Don't get caught. 돈 혼자 한국말로 돈돈 컷. <웃음> 어, 나 나쁘지 않았어. 돈이 있고 너도 속이고, 얘도 속이고, 쟤도 속이고. 다 속이고. 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쟤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 아무도, 아,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아무도 모르지. 야, 이거 아무도 모르지. 좋다. 돈 그거 했으면 좋겠는데. 돈 찾지 마, 피아. 거짓말 하지 마. 피아. 어, 아니 이거 어때? 머니, 머니. 오케이, 미안. Sorry. Money, 머니, 머니, 해라, 머니. 돈 라이 그래서 돈이 한국말인 거죠 돈이돈 라이 라이